토마다리가 <맨 들어�> 아, <봐>, 이렇게 <웃음> 옆으로. 옆으로. 옆으로. 옆으로. 옆으로. 옆으로. 옆으로. 옆으로. 옆으로. 옆으로. 옆으로. 옆이로 옆으로. 옆으로. 어으로 옆으로. 옆으로. 옆으로. 여기도 앉으면 안 되겠다 앉아. 응. 앉아볼래? 어? 여기 응, 괜찮다 아안 앉았잖아 아앉어 지금 진짜 앉았어 지금 릴라 <웃음> 인사해라. 안녕. 뭐 하고 싶어? 이것도 있어. 안에 물고기 있는데. 근데 너무 징그럽지? 아, 좋아. 징그러운데. 말씀하제요 제가 드릴게요 아, 맛있게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아, 비주얼 다맛어겠다 맛있겠다. 와이겠다잘있온다 아니 지금 맛있다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이렇게 핫 하... 슬라이스 <웃음> 이렇게 맛있어. 버터요나가야제 <웃음> <목소리로> <entirely>. <목소리로> 아니, 아니, 저명이 아, 저 형이 아니네. 날로 봐, 해서. <목소리로> 이렇게 <목소리로> 왔는데, 뭐지? <목소리로> 하고. <목소리로> 그냥, 그냥. <목소리로> 아, 웃겨. 아니, 길 소스윗 한거 찍고 있어. 그건 안쓰이겠 나중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음 <목소리도> 음음 나 뭐라고? 너만 네 편지 안 써졌어가지고 그래. <웃음> 그때 얼마나 혼났는지. 뭐라고 적어줬일 내가 원래 적으려고 했던 거일에어요일어 월요일에 월요일에 월요일에 월요일에 월요일에 월요일에 월요일에 이요일에 5분이 에다 5분 이상요일에 월요일에 월요일에 어디해는가 이제 <웃음> 네가 찍고, <웃음> 내가 저걸 <더> 쪄겠죠. <간장했죠. 웃음> 상기나 <목소리나> 어, 내꺼 달라고 한 건데 내야 아, 내꺼야. 나, 나, 검은색 옷이잖아. 내가 매야지. 내꺼야. <웃음> <할 거야. 웃음> 누가 바닐라딜 라이트 파트 파트. 천재, 천재. 덕질종 차은우다 차은우, 연산동 차은우. <웃음> 눈을 왜 그렇게 떠? <웃음> 음. 음? 이거 약간 스카치 그 사탕. 오우. 맛있지? 음, 완전 누가봐도 누가봐 봐도. 진짜 누가봐야 여기 대박이야? 그럼 음료 맛집이었어 귀엽다 <놀� basmets> 이렇게요. 이 나왔어요. 안 나왔어요. 안나왔어 나왔어요. 안 나왔어요. 안게나 3개 복군. 한쪽 더 Pop s h 아요오늘거에요 우리 경에는� stitched so thisvik g 도 간단한 뭐? 먹 약간 매콤마긴 하죠 그래도 이렇게 먹으면 페스츄리, 치즈, 감이랑 치즈랑 한 번에 이렇게 먹어어 성격 <목소리도> 커마실러봅시다 Hehehe <laughs>